자, 가자. 오늘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의 지난 시간에 설명을 잠깐 했지. 사인법칙만 가지고는 문제 푸는데 한계가 있고, 사인법칙까지 알아야 하니까,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자. 먼저 첫 번째, 원이 있다 그랬어. 이 원의 중심이 당연히 있을 거고, 이 원의 임미의세 점을 연결해서 만든 게 뭐야? 삼각형이겠지. 자, 삼각형 ABC에 대하여, 나는 요 호의 길이를 유지하면, 이 각의 크기가 유지된다 그랬죠? 원주각을 어떻게, 원주각을 이용한다면, 그러면, 요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끔 잘라내면 이 각의 크기가 얘랑 똑같은 각이 될 거고 A 프라 되겠죠. 네. 그럼 원의 중심을 지나갔고 여기몇또 네. 90도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며 외장원의 반지름을 라지아리라 했을 때요길이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대로 네. A잖아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sin A' 즉 sin A와 가격 크기가 같기 때문에 sin A는 2알분의 A다라는 식이 나온다고 그랬죠. 오케이. 그럼 sin B는 2알분의 B, sin C는 2알분의 C이기 때문에 sin 값의 B는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길이의 B인 A 대 B 대 C가 성립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오늘 할 얘기는 두번째 차, 차, 차, s o r 차. 여기를 A, B, C라고 하고, 요 음. 길이가 A가 될 거고, B가 될 거고, C가 되겠지. 음. 자, 그냥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 상태에서 코사인에 대한 설명을 할 거거든. 자, 높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 요 길이는, 요 길이는, 요렇게 볼수 있으니까 B, 사인, C라고 볼수 있겠지. 이케이그요 okay? 길이는 요만큼은 B 코사인 C라고 볼수 있단 말이야. 네. 괜찮아요?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A 마이너스 B 코사인 C지? 네. 괜찮아? 네. 그럼 여기서 여기 무슨 삼각형이 보이세요? 직골. 직각 삼각형. 북변의 네. 제곱은? 이게 제곱. B제곱 사인제곱 C 플러스 전각석의 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2 AB 코사인 C 플러스 B제곱 코사인제곱 C 되겠죠? 그럼 얘네 둘이 지금 B제곱으로 묶이면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이잖아 똑같이 C 1이겠지? 그럼 어떻게 돼?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라는 코사인 법칙이 두둥딱 하고 등장하게 돼. 자, 여기를 A로 바꿔볼게. 그럼 C하고 만들고는게 A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E B, C, 코사인 A입니다. 오케이? 그럼 B제곱도 되고요. 자, 난이걸 별로 안 써요. 얘를 별로 안 쓴단 말이죠? 전 얘를 좀 변형할 겁니다. 얘가 코사인 법칙이고요. 얘가 이제 변형을 시킬 건데. 얘네들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오고 얘로 나눌 거야 즉,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코사인 법칙은 얘가 C라면 이양변이에 양변. 양변에 대한 완전제곱골 형태를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c 제곱이 마주보는 변이 빼진다. 자, 얘는 뭘 알아야 되냐. 변세계 각 하나야. 변세계 각 하나. 여기는 각과 대변의 관계야. 각과 대변의 관계. 이거는 변세계의 각 하나. 오케이? 변,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코사인 값을 어디든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반대로 코사인 값을 알고 두 변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고. r i g 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한번 만나 볼게요. 우리 책을 한번 볼게요. 책에 있는 문제부터. 책? RPM? 책. 네. 센. 센 볼게요, 센. 저도 센좀 열게요. 센은 다 갖고 계시죠? 옆에 계지니 벌써? 8 0 5번. 쌤은 오늘 벌써 하는구나 8 0 5번. 대표형 5번. 이죠 자, 뭐번이죠 네. 자, 뭐라고 돼 있나 볼게요. 삼각형 ABC에 대하여 a 5 얼마고 얼5인데0 4. 4. 이때 사인 이때 사인 800 5번. 800 5번. 800 5번. 800 5번. 8 코사인 제곱 비를 구하래. 자, 5 대변. 네. 각 대변. 뭘 얘기해? 사인. 사인 법칙. 오케이? 네. 만약에 근데 여기서 C를 구할 수가 있어. 네. 변두개각 하나니까 C 길이 구할 수 있다고, 코사인 사용해서. 그러면 C의 길이를 구해낸 다음에 코사인 b 로 해서 다시 구할 수도 있거든. 네. 근데 이걸 두번 돌아가는 거니까. 자, 얘는 또 뭐라고 바꿀 수 있는 건데. 1 마이너스? 네. 사인 제곱 B와 같으니까. sin b b sin a a 오케이. 그래서 1번의 값은 이렇게 되는 거지. sin a 분의 몇이 5가 sin b 분의 무엇과 같은데. b와 같지. 그것들이 전부 뭐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설명할게요. 2알로 넘겨 주면 2알의길 이는 sin a 분의 a와 같고 b로 바꾸면 sin b 분의 b와 같고 sin c 분의 c와 같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리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사인 b가 뭔데? 2분의 루트 3 분의 5는 사인 b, 내가 구하고 싶은 사인 b 분의 얼마? 4. 크로스 크로스 곱해주면 5 사인 b는 2루트 3 사인 b는 5분의 2 루트 3 제곱하면 25분의 12 빼주시면 정답은 그래서 얼마? 25분의 13이다 가고 되겠죠. 일단 810번 원이 있는데 내가 이 교실에 앉아있는 4명의 친구들은 그래도 연산이 발목을 잡는 친구들이 아니라 사고력이 발목을 잡고 있는 사고력 자체는 에 그러니까 사고를 할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여기 B를 바로 볼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 자 일단 여기도 그림을 그려볼게 내가 너무 과대평가한거가 아니라고 좀 생각하게 해줘 C B 어 여기 나올 뻔 했어 A CBA C가 D 죄송해요 철하나요 길이가 얼마냐면 2예요 그리고 요 길이가 5점 오줍다리 오줍다리 저 이따 뭐 구해? 근데 <웃음> 사인 각 DAC DEC d e 이 <웃음> 너무 텐션 떨어져 있어서 그냥 더보자고 네. 10분에 7일 때 사인 뭘 구해래? DAC d 은 DAB라는 것은 요 각을 얘기하네 사인값 야 그러면 이 외접하는 원에 대하여 이 삼각형의 외접하는 원에 대하여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얘는 사인 A는 2R분에 얘가 마주보는 변액이 얼마 5다 라는거지 오케이? 두 번째 DAC는 어떤 각인지 보자 DAC는 요 각이지 근데 로 삼각형이 외접하는 원도 같은 원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같지. 네. 어떻게 2R 분의 저 녀석이 마주보는 각 변의 길이 얼마? 네. 2겠죠. 위를 통해 2R을 구해주고 밑에다가 와서 가서 얘기를 줘라 네. 얘기겠네. 네. 그럼 위에서 2R 곱하면 2R은 7, 2R은 50이니까 7분의 50. 이게 분모로 갈 거예요. 네. 음, 얘는 네. 얼마가 돼? 50분의 14, 즉 25분의 정답이 될 겁니다. 다음 유형 3 815번 자 제발 위에 무슨 법칙 무슨 법칙 나와있는 말을 최대한 안보도록 해. 네. 5분의 A 플러스 B는 6분의 B 플러스 C는 7분의, B +C. 7분의 C C, 7분의 C, +C. 7분의 C, +C. 을 만족할 때 sinA 대 sinB 대 sinC를 물었잖아요 네. 어쨌든 sinA 대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sinB 대 sinC는 무엇 것 같아? 네. 그렇지 A 대 B 대 C야 즉 A, B, C의 B를 구하라 네. 얘기거든 네. 자 근데 분수 형태로 나오면 얘네 둘 이렇게 같다고 놓고 할 거잖아요 네. 근데 얘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K라고 놓게요 그러면 A 플러스 B는 몇 K? OK B 플러스 C는? 6K, 6K. C 플러스 A는 7K, 7K. 자이 상태로 순환꼴이라고 보는데 A도 똑같은게 두개 B도 두개 2개, C도 두개인 경우 다 더해버려라 그럼 두배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퉁퉁퉁 18K다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 K란 이 얘기 9K란 이 얘기 근데 얘네 둘 더한게 5K네 그럼 얘는 몇 K란 이 얘기 아, 네. 얘가 4K네. 그럼 얘는 몇 K? 어? 3. 어? 얘가 4K란. 어? 맞지? B가 2K. 미안. 얘가 4K니까. 어디서 C가 4K니까. 얘가 4K면 B는? K. 2K. B가 2K면 A는? K. 3K. 그럼므로 B의 값은 3대 2대 4 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떠들면서 설명했지만 영상이 단한 개도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왜? 카메라를 안 돌렸어요. 아, 나 진짜 오늘 아침에는 수업 영상 40분을 겁나 찍었는데 마이크 꺼져 있었고, 씨. 그래서 어. <웃음> 자막을 달았어. <웃음> 소리가 안 나요. 지금부터 40분간 이렇게 달아놨어. 아, 이게 내, 아, 나 머리가 왜 이렇게 나쁘지? 아, 진짜. 뇌수술을 하고 싶어.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이 없나? 800? 800, 왜뭐 이렇게 조용해지니? 그러니까 ABC에 대하여 네. a b A B. C 에대하여 A 마이너스 C. s i 얼 n 사 s B 는 A 사인 A s i 너 n C. s i C, C. 는 무슨 n 각 s i 니까 C. s 이거 사인 s i B s i C. 를 어떻게 B s 잖아 n C. s i n B s i C. 는 전부 B s i 를 n C. 있어 네. 곱하지만 않는다면 s r 로다 나눌 수가 있 C. Sign B sign B 얘 i 뭐야? 이알 ER 분의 c a인가? 네. 얘는 이알 ER 분의 c. c니까 c 이알을 다곱해적 버리면 되겠죠. 네. 그럼 좌변에 나오는 식은 ab- bc 맞아요? 네. 우변에 나오는 식은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네요. 네. 얘가 b로 묶이고 a- c고 얘는 a- c에 a+ b 이렇게 되겠네 네. 그럼 넘겨주면 마이너스 생기는 건 0. 둘다뭘로 묶여 a- c로 묶이고.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잡히겠죠? 마이너스 나눠준 거예요? 네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으 B가 나와요. 시간을 돌려. 자 그럼 이거는 네. 얘 A가 C거나 네. B가 A 플 C여야 하지. 네. 근데 이건 삼각형에서 성립할 수가 없어.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 A와 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삼각형 현서 괜찮나? 어? 수업 주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퇴근하세요 나는 컨디션을 우선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821번 공부 안될땐 어떻게 해도 안돼 그냥 쉬는 게 나아 차차차차좌 차. 45도 여기는 얼마? 75 75도야? 네 겨울 75도야? 네. 여기 60도겠네 자이 상태에서 밑에 길이가 얼마입니까 30m. 30m입니다. 3 0 m 뭘 구하래요? B 지점에서 드론까지의 길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야 X 이렇게 잡히는거지? 네. 각 대변 각 대변 네. 뭐 써야 돼? 사인 그럼 사인. 사인 45도 분의 얼마가 30이 X지 네. X가 사인 60도 분의 3 0이 해야 되예요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냥 2분의 를 없애주면 루트 2분의, 여기 루트 3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럼 크로스 곱해주면 루트 3X는 30루트 2 루트 3 약분하면 X는 10루트 6 됐어요 여기까지? 자 왼쪽에 있는 공식들은 지우고 공식 이제 지워도 되죠? 공식을 머릿속에 딱 담아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만나볼게요 이제 아마 안 담겨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공식들을 모르면 풀 수가 없는 상황이 와버리는 거야 그냥 뭐잘를 대고 푸는 게 아니니까 8 2 4내 생일 4일 5일 전 824 어우. 824번을 딱 봤더니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음, 닮은 두개 생각하면 있네어 네. 후회해 너무 크게 그린 것 같아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30도 여기도 몇도? 30도 여기가 직각 여기도 뭐? 직각 이 길이가 얼마냐면 2고 여기는 닮은비가 2대3이라는 것처면 인식을 하고 계실 거고요 무엇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냐면 이 길이 X 구할 수 있건 다? 피타고라스 사용하고 뭐 하면 다 구해져요 어쨌든 다 구해지거든요 2대1때 루트3이니까 여기 2루트3나올거고 여기 4나올거에요 맞죠? 네. 2대1때부터 여기 6나올거고 3루트3나올겁니다 네. 그러면 요렇게 잘라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나 나오지? 5루트3이고 이길이 얼마나 나오지? 1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76나올거에요 맞지? 얘는 루트76이다 뭐 이렇게 풀수 있을텐데 괜찮아? 맞지 않아? 5루트 3제곱하면 75잖아 거기에 예제곱하면잖아 그것도 76일 거 아니야 잘 안보여? 그런데 우리가 배운 걸 사용을 해보면 이 빨간색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 이 안쪽에 있는 이 삼각형을 이용할거야 다시 보면 이렇게 생긴거겠지 4 6 120도 X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저 위에 거못 사용할 거 아니야? 이해돼? 위에 상황으로 그림이 주어졌으니 피타고라스 사용해서 어떻게든 구해낸 건데 자이 상태는 어떻게 할까? 변색의 각 하나 코사인 변형 120도는 2 곱하기 양변 분해, 양변을 제곱하여 더하고 마주보는 변을 제곱하여 뺀다. 자, 코사인 120도는 상상하자. 우리가 각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 너희 머릿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야. 120도는 요렇게 와서 여기가 60도지. 네. 그러니까 코사인 120도는 코사인 60도와 어쨌든 값은 같을 건데 몇 사분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2사분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지? 네. 그럼 이 변의 길이는 어쨌든 간에 모르는 게한 개기 때문에 구해지겠네자 분모는 얼마야 이게? 48 분의 16. 52 마이너스 x 제곱이 홀분하면 48 분의 마이너스 24가 되야 돼. 그러면 x 제곱이 되어야 되는 값이 뭐야? 7 6이지 그럼 x는 로트 76. 어 선생님. 그러면 저 피타고라스 방식이 조금 더 편한 거 아닌가요? 다시 얘기했잖아. 저렇게 나올 일이 없다고. 이렇게 줄 거라고. 운좋아요. 30도, 30도니까 우리나라 맞췄지. 이렇게 되면 다를 수도 있다고. 이렇게 기울 수가 있잖아. 그 다음 주주좌자 827번.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핵심은 뭘사용하냐 내가 뭘 써야 되지? 내가 이걸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 된다고. 그냥 단순히 얘는 코사인 단원이니까 코사인을 사용할 거야. 이렇게 풀고 있으면 학교 시험에서 자 지금부터 사인법칙에 사인 법칙 정리, 그 사인 법칙에 대해서 시, 평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네, 내가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건뭘 사용하지? 야 분명히 문제가 딱 나오면 아, 삼각함수 단원이구나. 알아. 근데 이게 자 떠올려보자. 그래프는 아니잖아. 도형이니까. 그래프는 아닐 것이고. 그러면 사인 방정식인지 코사인 방정식이 지 삼각 방정식과 삼각 구동식도 아닐 것이고 지수로그도 아닌고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밖에 없냐면 이제 남은 거는 뭐야 삼각함수 가지고 넓이 구하거나 삼각함수 이, 이게 사인 코사인 법칙 별이 거잖아이 법칙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인 법칙이냐 코사인 법칙이냐는 결정하고 사용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고 해결을 할 거지 자아라자아라 여기도 자아라 5 6 9 7 당연히 가운데 있는 얘예 물어보겠지 네. 괜찮해 됐어? <웃음> 됐어요? 네. 네. 네. 어 미안해요 자 그러면은 봐봐 나는 네. 네. 요 작은 삼각형에 대하여 세 변의 길이가 다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거지 거의 또는 큰 삼각형을 먼저 바라봐봐. 요큰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다 공개되어 있나요? 네. 그렇죠? 그럼 어떤 각이던 간에 어떤 각이던 간에 여기를 ABC라고 하면 코사인 ABC는 다 구할 수 있지. 코사인 a 고 코사인 b 고 코사인 c 는다 구할 수 있지. 그러면 그 각을 살리는 거야. 이 각을 살려야 되고 이 각을 살려야 되고 이 각을 살릴 거니까 A는 쪼개졌지. 노란색 삼각형으로 가려면. 그럼 A각은 버려야지. 그러면 이 x가 마주보는 면이 여기 또는 여기니까 둘 중에 한 놈의 삼각형을 사용할 건데 보통 한국 사람들은 왼쪽을 조금 더 좋아해 하 그러면 큰 삼각형에 대해 요각을 한번 보자고 그럼 코사인 b는 큰 삼각형이야 2 5 9 5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인데 작은 삼각형 노란색에서 봐봐 2 5, 6,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지 둘이 같다고 오케이? 알아듣었어? 너 그럼 얘는 90분의 25, 81, 106, 57 이것들 천천히 내가 계산할 때 기다렸다가 지든 립싱크만 하는 거 봐. 6 0분의 61-X제곱. 3으로 약분 돼요. 19에 30. 60분에 38. 그럼 얘가 38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X제곱은 23. 그럼 으로 X는 루트 2 3 립싱크도 자꾸 해. 한 템포씩 느끼 7까지 했죠? 파란 차례 맞죠? 네. 와, 요거 하고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좁은 공간이지만 작은 공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냐면 834번입니다. 문제에서 얘가 60도인데 4, 3이야. 뭘 구하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달래. 자, 외접원의 반지름이면 뭘 떠올리라고 했어? 사인, 사인 법칙이었어. 자, 근데 사인 법칙을 사용하기엔 얘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안 나와있고 얘네들의 각의 정보가 안 나와있지. 네. 그러면 여기 변의 길이만 나와준다면 사인 60분의 x가 2 r 이잖아 그치? 그럼 난 x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변세계각 하나에 코사인부터 출발하겠죠 코사인 60은 2, 4, 3분의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공식 아직도 못 외운 사람 있으면 큰일이야 얼마야? 24분의 25-x제곱인데 25이 자식이 sin 60도, 8사인6 0도 얼마? 네. 2분의 1 돼야 돼즉 네. x제곱이 나와야 되는 값은 13이지 그럼 x는 얼마야? 네. 루트 1 3 그러면 이 알은 어떻게 구한다? sin a, sin 네. 60도 분의 루트 네. 그러니까 루트 3분의 2루트 13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루트 39가 2 r 이니까외저번에의 반지감 R은 3분의 루트 13입니다. 일단 답이 좀 더러워 보이니까 답의 표현들이안 좋은데 계산실 수 없으면 맞는 거겠죠 됐죠? 네. 정리하실 시간 드릴 테니, 유형 8까지 먼저 정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자. 839번. 830, 벌써 이렇게 된 거야? 네. 아, 800, 800원을 왜안주었니 아이, 참. 눈치 없이 거기 숨어갖고. 너도 이리 와야지. 839번. 9. 839. 뭐가 성립해? sinA는 사인 사인 e, sinB, 어, e, 코사인. 코사인 cosC가 성립한대. 자, 무슨 삼각형이냐. 우리가 삼각형을 구분 지을 때 생각을 해보면 변의 길이 또는 각의 크기로 구분을 줬거든 네. 각의 크기를 잡았을때 모든 각이 다9 90, 0보도 작으면 예각삼각형. 근데 문제를 봤더니 예각이란 얘기는 안 나와있어 네. 그렇다면 이등등 상황상을 판단할 때는 두가의 크기가 같은 것들을 따지 지 그럼 가의 크기냐 변의 길이냐에 대한 질문이거든 네. 그런데 여기서 가의 크기로 우리가 얘기할수 있는 건 별로 없으니까 변의 길이로 바꿔내는 거지 그럼 변의 길이로 바꿔낼 수 있는 게 e r 분의 A는 e r 분의 e b 얘는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성립하겠지. 일단 모르겠지만 이게 써보는 거야. 쓰고 나서 얘네들은 필요 없고요. 이게 약분데 없어지고 뭐 남아요? a 남겠죠. 괜찮습니까? 그 양변에 a 곱해버리면 a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아 선생님 너무 복잡해요. 아니 몇개 지우면 편해져. 없어지잖아. b제곱이 뭐야? 뭔 뜻이야? 음수는 아닐 거니까 B, C의 길이가 같으니까 B랑 C의 길이가 같은 이른변에만큼 처리되겠죠. 다시금 얘기하지만 모든 문제는 너희가 풀어낼 수 있게끔 조작되어 나온다. 센이나 모든 교재 맨 앞에 보면 감수하신 분들 이름쫙 적혀있잖아. 이들이 다 풀어본 거야. 풀어보고 아 이건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학 2를 푸는 친구 1을 푸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풀수 없는데 한는 곳은 다걸러진다그러니까다풀수 있는 거야. 842 0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라는 얘기야 내 말은 네. 자 가운데 몇 도로 벌어져 있습니까 120도 이렇게어 음. 있네요 120도고 여기가 B고 O A 뭐 네. 어, 다른 말안 나와 있나요? 어여기 초속 얼마? A, B 각각 이걸로 달리니까 여기는 초속 5m 네. 여기 는 초속? 3미터. 3m로 달릴 때 10초 두 자전거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네. 아, 얘는 이쪽으로 가나요? 네. 얘 일로 가고요? 네. 여기는 초속 3m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몇초 후에? 10초. 그럼 얘는 50m 같겠네 네. 네. 얘는? 30. 30m 같겠네 둘사이의 거리니까 이 길이 구하라는 거네 네. 어, 그래놓고 봤더니 그 여기가 얼마야? X 오늘 수업 저기 왼쪽에 있는 전형석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 결국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코사인120도는 2, 50, 3 0분의 50의 제곱 더하기 30의 제곱 빼기 X제곱. 저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건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분모는 얼마야? 3,000. 2,500, 3,400. 마이너스 X제곱. 여기 위에 마이너스 천오백이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 X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사천구백. 아, X제곱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아름다운 세상. 그렇다면 X는 얼마? 70. 70. 70. 둘 사이 거리는 10초 뒤에 70미터가 된다. 선생님,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속도랑 관련된 것 같으니까, 속력과 관련된 것 같으니까, 미분편 아닙니까? 문과는 두 자전거, 또 어쨌든 뭐, 움직이는 방향이 일직선입니다. 70도라는, 이 120도라는 각을 이루는 순간, 그쪽 미분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문과 형태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일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요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이용하는 게 맞겠지? 할게요 할게요. 삼각형의 넓이야. 네. 무엇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어, 삼각형의 넓이. 약간 웅얼되는 목소리로 목소리가 들었는데 설마 그냥의 목소리인가? 어, 그래서 말해줘서 고마워요. 자 우리 알고 있는 거 1분의 2 양변 사인 끼인각 가능하죠? 오케이? 이 음. 이거 너무 삼각 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얘가 먼저 나왔지. 실제로 삼각형의 넓이는 뭘 이용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지. 자, 이두 개가 기본적인 거고요 어차피 둘다 같은 거야. 그치? 둘을 이용한다면, 뭐, 높이도 그냥 구할 수 있을 거고, 뭐, 많겠죠. 또, 지난 시간 잠깐 얘기했지만, 2분의 1 곱하기, 내 저번에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A plus B plus C 써버립시다. 이렇게. 자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녀석에 의해 이 녀석이 뭐야? 2알분의 C잖아요 네. 그니까 러또 하나의 식이 만들어지죠 4알분의 A, B, C라는 게 가능해지죠 오케이? 네 곱셈 공식 변형 느낌이 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헤론이라는 건데 헤론의 공식인데 그니까 러변 길이 세 개만 알때 써먹는 거야 근데 사실상 이걸 모르고서 풀어주는 게 훨씬 맞거든. 모른 상태에서 푸는 게 훨씬 맞는데 나왔으니까 굳이 한번 해보자고. 이 s는 일단은 작은 s, 스몰 s를 알아야 돼. 스몰 s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나는 b이야. 증명 없이 난다 그랬서 네. 어. 루트 외우긴 쉬워. s, s 마이너스 a, s 마이너스 b, s 마이너스 c. 별의 길이 세 개만 알면 구할 수는 있을 거 아니냐 네.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없을 때 써먹으라고 시간이 없을 때 그러면 선생님 세 변의 길이만 알때 어떻게 구합니까 세 변의 길이를 다알때 코사인 값 구할 수 있지 코사인 값이 구해지면 사인 값 구해지지 그치? 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항상 얼마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근데 사인 값은 네. 삼각형에서는 항상 양수라고 했지 그럼 2분의 1 양변 사인 끼인 값으로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테크를 타시는 게 맞는데 시간이 없고 단답형이고 풀이 가좀안 본다? 생유 하시라고요 이 정도만 말씀 드릴게요 자 내려가 봅시다 유형, 11. 네. 고마워요. 845번. 어우. 음. 한 번에 히터를 다 껐으면 좋겠어. 내가 이걸 벗으면 또 유니폼이 되잖아. 그만큼 유니폼. 그래서 입고 있는 거야. 너무 더워. 너무 덥고, 막 숨은 턱까지 쳐오르고. 오. 삐는 얼마야? 네. 8. 넓이가 얼마야? 10루트 3일, 3일 때뭘 구하래? C값 구하래. 그럼 생각해보자. 양변 넓이 나왔으니까 얘네들의 끼인 각인 사인 C를 구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리고 사인 C가 나오면 또뭐 다른 게 구할 수 있을까? 코사인 C를 이용해서 C값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수 있겠지. 근데 지금 C는 0과 9 4이라 했으니 얘를 이용해서 코사인 c를 구해도 코사인 c의 값이 양수라는 걸알수 있겠지? 음. 네. 코사인 c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겠죠? 해볼까요? 갑시다. 퉁퉁탕이에요퉁퉁탕 네. 아니면 네. 아니면 아니면. 그래 가자. 어차피 2분의 1 양변 사인 인각은 10 루트 3이니까. 코사인 C는 1분의 루트 3입니다. 그러므로 코사인 C는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C는 2 곱하기 AB 5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인데 이 값이 2분의 1입니다. 분모가 얼마예요? 80분의 25, 64, 89, 마이너스 c 제곱이 2분의 1입니다. 그러므로 c 제곱은 49입니다. 내가 원하는 c 는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10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돌아가면서 길이를 구하니까 힘들어요. 막 어, 쉽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형 자체를 1년간 안 만났거든요 중학교 졸업하고 안 만났어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도 심지어 피타고라스 제외하고는 삼각비 제외하고는 도형이다 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많이 안 했어 2학년 때 많이 했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도형이 좀 힘드실 텐데 힘들면 언제나 손을 내미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차없이 너희 내미는 손을 쉬이 계속 쳐버리지 않으시니 <웃음> 내밀면 잡아드리겠습니다 또 원이 이렇게 있죠 원이 있는데 이 안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 반지는 얼마? 5. 그 때,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을 하나 그렸네. 네. 30도, 30도니까, 음, 여기 텅 잡고, 이렇게, 촥, 촥, B, A, C. 여기가 30도, 30도. 네. 자,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구하래요. 어, 어떻게 하지? 일단 요 가격 크기를 알수 있습니까? 네. 몇 도입니까? 120. 120도예요. 땀땀이 녀석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A. 이 녀석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도 A라고 잡아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럼 어쨌든 이 노란색 삼각형과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와있으니까 사인 공식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30도가 마주보는 거니까 사인 30도는 2R 10분의 A입니다. 근데 사인 30도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5, 5가 되겠죠. 그럼 삼각형 나왔고 변, 두개각 하나 나왔으니까 넓이 s 쓰는 2분의 1 양변 사인 끼긴각 괜찮습니까? 사인 120도 얼마인데요. 2분의 1. 루트 3이죠. 분모 4, 분자 25, 루트 3 되겠네요. 먼지 오케이? 네. 잘안 되면 야, 진민아 잘안 되니까 도와줘 하세요. 다음 뭐야? 8 5 4 그래서 어쨌든 간에 854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잖아. 이 삼각형의 넓이. 네.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는 건데 지금 뚜두두두두 뚜두두두 뚜두두두 뚜두두, 그요 길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이루트11이 길이는 얼마라고 나와있냐면 루트 5 나머지 여 길이는 얼마? 이루트 5잖아 이게 다 수직이고 요변행 요 길이 구할 수있겠죠나 지금 입체도형을 좀 줄여서 그린 거예요 어쨌든 이 길이는 그러면 예제국도하기 예제곱 서 루트 씌우겠지? 44 25 44 25 44 5 7 네. 본인 수업으로 좀오자 이렇게 짜려면요 길이가 제곱하면 루트 25 20, 그러니까 20, 5 여기 5요 길이는 44 20 8, 8.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네.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자 해론 안 쓰고 할게 일단 첫 번째 네. 해론 안 쓰고 만약에 문제에서 풀이 과정을 보이시면해로 쓰면 안 되니까 암각이 잡는 거야. 요각을 잡겠다라고 했어. 네. 요각을 내가 A라고 놓게 그럼 코사인 A는? 2 8 5 6 4 2 5 마이너스 4 9 그럼 분모 얼마야? 80 분자는? 8 9에서 빼니까 40 2분의 1이야. 코사인 A가 2분의 1이니까 사인 A는? 2분의? 루트 3 그럼 넓이는 이렇게 볼 거니까 2분의 1 양편 사인 끼인각 미쳤나 봐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회로는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몰 s, s 구합니다 2분의 7 8 5 얼마입니까? 그럼 넓이 s는 루트 10, 10에서 예뺀 거, 2, 10에서 예뺀 거, 3, 10에서 예뺀 거, 5, 그럼 300이잖아요. 10로트 3. 솔직히 풀이 과정이 굉장히 단축되는 게 맞지. 구할 것도 적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줬는데, 변색계기를 알고 알게 된 상태에서, 넓이를 구하래. 별세개밖에 모르는데 그러면 원래는 밑에야. 이걸 알아야 돼. 선생님 저 이것만 알래요. 아니야. 이걸 알아야 돼. 이렇게 수능에서는 절대로 이걸 알고 풀고가 아니라 이걸 구하는 과정에서 를 물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줄을알는데 얘를 알면 단답형인 경우 또는 객관식인 경우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알고 있으면 좋은 거지 몰라도 지장은 없다는 거야. 절대 시험에 자, 해론의 공식을 이용할 때해론에서 스몰 S가 나타내는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을 일은 없지. 교과서에 없는 거니까. 다음, 유형 14. 뚠, 딴, 딴, 딴, 딴, 딴, 857. 자, 사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아빠 밥순이 7, 드론, 도트가 있는데 이 길이가 6인데 이 길이는 8. 8이고, 이 길이도 8. 8인데 이 각이 얼마야? 60도 땡큐, 60도, 마주보는 각이 60. 60도예요. 합동이네요, 이두 개. 합동이지 않을까? 아닌가? 아닐 수도 있구나. 똥은 아니네. 미안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이 길이는 이보다 길긴 한데. 이, 사, 이,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어떻게 구하는 게 좋을까? 음. 음. 어, 어, 어, 흔들고 그러지 마. 어, 오케이? 음, 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얘랑 얘 각을 모르지. 이렇게 자르진 않을 거야. 네. 그럼 결국은 나는 저 60도, 60도 살리기를 이렇게 잘라보겠지. 네. 오케이? 그럼 피타고라스 뭐 사용하고 쫙그2대1대루트산 한다면 여기다 알고 여기다 알고 피타고라스는 그거 좋지만 여기를 네.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코사인 쓰면 되잖아. 네. 코사인 60도 쓰면 여기가 나오겠지. 네. 그럼 코사인 60도 쓰면 이도 나오겠지. 네. 오케이? 이 길이가 뭐 여러 개가 나오, 고두 가지가 나오겠지. 뭐 이차식으로 나올 거니까. 근데 두 개가 나올 건데. 문제 힌트 가2 e 이상이라고 그랬어 이보다 크다라고 그랬어 이보다 네. 작은 거 하나, 2보다큰거 네. 하나 나오겠지 네. 문제가 눈치 딱 보이지 그럼 그 길이가 나오면, 딱 이제 결정되면 요 삼각형의 넓이, 요 삼각형의 넓이 더해준게되네 네. 오케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여기 얼마 나올 것 같아? 6은 나올까? <웃음> 자 일단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A 구하러 갑시다 코사인 60은 2, 6 8분의 이게 얘, 얘 제곱이니까 100이잖아. 100마이너스 a제곱 맞나요? 이쪽은 요 a를 구해낼거예요 일단 코 60이니까 2분의 1이니까 분모가 얼마냐면 96분의 100마이너스 a제곱이 96분의 48 나와야 돼서 a제곱은 52 루트 52 그냥 간단하게 써놓을게요. 그럼 여기를 이제 x라고 잡으면 두 번째 식이 만들어지겠지 똑같이 코사인 60도는 2 x 8분의 x 제곱 플러스 64 마이너스 52 이렇게 잡겠죠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자 크로스 곱하면 2 x 제곱 이게 얼마야? 12잖아 24는 16x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0 그럼 x는 2 e 또는 6 예상은 빗나가진 않아 x가 2보다 크다며 네. 그래서 얼마? 6 그러면 에너비랑 에너비 같으니까 에너비를 두려하면 되겠네요 네. 2분의1 양변 사인 t 인각 2분의 루트 3인데 3대 거고 4대니까 12루트 3에 2배여서 우리의 정답은 얼마다? 24루트 3이다 아유 귀여운 놈 다음 862번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좀 가서 공식 나와있는 거 지우고 풀게요. 야 오늘이 뭐지? 근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8 6이번 뭐, 뭐가 있어? 평행사별이 네 이렇게 쫙 잘렸고 7, 5, 3 넓이 구하래 네. 평행사변형이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몇 배? 배? 두 배잖아 그럼 요 네.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겠지? 네. 뭐 쓰면 회론 써도 좋고요 그치? 만약에 지금 우리 단답형으로 나왔어 서술형 아니야? 그럼 회론 써버리면 빠르겠지? 네. 15야 나는 이해하는게 귀찮네? 그럼 안 쓸거야 그니까 러 우리가 어떻게 할까? 여기를 a를 잡고 코사인레이 구해보자 나 나누기가 더 귀찮아 2, 5, 3, 25, 9, 마이너스 49는 분모 얼마입니까? 30 분자는 5인가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15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괜찮아요? 네. 그 이쪽으로 내릴게요 이거 마, 얼마라고? 네.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사인 A는 2분의 1부터 30 어차피 양수니까 괜찮아? 네. 2분의 1 양변 싸인 끼인각 2분의 1 양변 싸인 끼인각인데 이게 몇 개? 두개 2분의 15. 15 루트 3이 저 사각형의 넓이겠네요 네. 마지막 문제인가요? 네. 어, 중3 때 했던 건데 865번 두 대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요 사각형에 대해서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얘하고 평행하게 여기다 갖다 고봐 여기도 갖다 걷고 얘랑도 평행하게 여기서 갖다 걷고 여기도 갖다 걷는 거야 그럼 빨간색 큰 것과 노란색 바깥쪽에 있는 요걸로 만들어진 큰 평행사변형이 나오겠지 어차피 난 평행하게 걷으니까 내가 평행한지 쳐다보지마 평행하게 걷으니까 그런데 음. 이것도 이것도 평행하고 이거랑 이것도 평행하고 보니까 요 녀석의 넓이의 한 가운데니까 얘랑 얘 같고 얘랑 얘 같고 얘랑 얘 같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을 거 아니냐 네.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안쪽에 있는 이 파란색 사각형의 넓이는 큰평행사변형의 넓이의 몇 배? 2분의 1배겠지? 괜찮아? 네. 그럼 큰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우리 그냥 얘하고 얘 곱하고 요 작은 것에 쌓인 요 녀석을 쓸거 아니야 그러니까 2분의 1 양변 사인 끼인각의 2 배잖아 그러면 우리는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각 하는 게큰 사각형일 거 아니냐 그 녀석의 절반이니까 파란색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노란색 빨간색 두 대각선 곱하기 사인 끼인각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대각선을 알때는 2분의 1두 대각선 사인킹인각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문제를 보면 결론이 났네요두 대각선의 길이가 나와있나요? 안 나와있네요 이 노란색의 길이가 얼마? 5. 5 이쪽 노란색의 길이는 얼마? 3, 3. 그때 요 각이 60도고요 여기가 30도입니다 맞나요? 아니네요 60각이에요. 여기가 60도고요 여기가 직각입니까? 네. 이게 직각이에요? 직각이라고? 네. 야, 그러면 너무 쉽잖아이 얼마 길이 얼마의 길이? 빨간색의 길이? 3루추삼 아니야? 30도, 60도 직각이면 2대 1대 루트3 아니냐고 특수각은 제발 좀 외우고 다니세요. 그럼 두대각선의 길이 나와 있네요. 2분의 1 두대각선 사인, 사인 띵인각, 사인 60도니까 얼마? 2분의 3은 4분의 45 우리는 특수각이 눈에 보이고 직각이 보이면 너무나 행복한 거야. 지금 이렇게 돼있거든? 네. 직각 얘가 30도? 미래 호. 이래 <웃음> 2대 1이 때에 3, 3루트 3. 이럼 저런 건 어떻게 외우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박혀있어야 되니 지금 외우는 게 아닌데. 그냥 우리한테 주어진 숫자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친숙하게 보세요. 영단어에 보이하고 걸만 친숙한 게 아니라. 영어 단어에 보이가 딱 나왔어. 이걸 머릿속에 잠깐만 보이가 B.O.Y. 그러니까 소년이니까 이 문장은 소년으로 해석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그 소년이잖아. 그냥 보이가 소년으로 보이지도 않지 그냥 보이지. 한어 I am a boy. 나는 그냥 소, 보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보이가 소년으로 바뀌어서 글자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보이로 그냥 느껴지고 걸은 걸로 느껴지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얘는 그냥 얘인 거야. 이게 외우 없는 거지. 별표지 그만 떠들어. 알았 그만 떠들게 일단. 녹화는